스토즈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김희입니다 <웃음> 겨울에 따뜻한 바지 시각적으로도 실제로도 따뜻한 건 코듀로이 팬츠인데요 물론 호불호가 갈릴 수 있는 코듀로이 팬츠이지만 시티보이 캐주얼 무드가 사랑받고 있는 요즘 그냥 바지 딱 코듀로이 팬츠 얹기만 해주면 그 무드가 삥살아나거든요 그래서 겨울 시즌 하나쯤 갖고 계신 거 추천드려요 그럼 제가 추천하는 코듀로이 팬츠와 코디법들 보러 가실까요? k e r 즈 코듀로펜 팬츠, 물론 더 비싼 제품분들도 있지만 계절에 타는 제품이기도 하고 입문하시기에는 10만 원 미만으로 추천드리기는 해요. 그리고 첫 시도로 코듀로펜 팬츠를 시도하신다면 블랙 컬러가 제일 무난할 것 같은데요. 첫 번째 제품은 COQ 제품입니다. 실이은 과하지 않은 와이드 핏에 스트레이트로 뚝 떨어지는데 디테일도 없고 굉장히 깔끔합니다 허리는 전체 밴딩이기 때문에 기장감이나 실루엣적으로 왔다갔다 하시기 편하실 거예요 저희 모델은 M 사이즈를 입고 있었는데 라지 사이즈 에 가서 조금 더 곰창지거나 헐렁하게 입어도 이쁠 것 같더라고요 코듀로의 골 자체가 좀 굵직굵직하게 들어가 있어서 딱 입었을 때 코듀로의 맛이 느껴지고요 원단감은 야들야들 부들부들해서 뭔가 축툭 떨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컬러감은 블랙으로 굉장히 깔끔한 맛세 가지 컬러로 진행되는데 개인적으로 입문용으로는 블랙 추천드릴게요 코듀로 팬츠를 어떻게 입었을지 고민이 많으실텐데 코듀로이 팬츠라고 해서 뭐별는 다를 게 없어요 와이드한 실루엣의 바지니까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뭐 터플코트, 뭐 니트랑 매칭을 해주시면 돼요 그냥 시각적으로 아고 그 바지 좀 아, 다겠네 아무래도 좀 와이드한 실루엣으로 나온 코듀로이 팬츠는 시티보이 무드에 굉장히 잘 어울리거든요 그래서 스트라이프 디스 셔츠, 패딩 이런거 해가지고 어? 시티보이 무드 막탁 내면은 음. 이만하면 또 편집자한테 잘려 어... 야 Lockers. 다음 코듀로이 팬츠는 좀더 미니멀하고 단정한 스타일로 찾아봤어요. 데이 제품인데 실루엣은 과하지 않은 와이드 스트레이트로 떨어지고 앞쪽에 턱이 하나 잡혀있어서 뭔가 45도 각도에서 봤을 때 굉장히 깔끔하게 떨어지더라고요. 하프 밴딩 처리가 돼 있어서 이것도 되게 편하게 입으실 수 있고요. 게다가 코듀로이 고일 굉장히 얇게 들어간 편이어서 입문하시기에도 부담스럽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원단감 자체는 부드럽지만 뭔가 어느 정도 각이 서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뭔가 미니멀 깔끔하다는 표현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와이드한 실루엣이지만 좀 깔끔 단정하게 스마트하게 연출 명출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컬러는 차분한 애쉬기가 많이 도는 브라운이라서 여러분들 옷장과도 매칭하기 쉬우실 거고 총 4가지 컬러웨이 중제 추천은 브라운 이컬러예요 앞서 말씀드렸때 코듀로이 팬츠를 깔끔 단정하게도 활용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뭐 가디건 스타일링에다가 코트 그냥 바지는 코듀로이로 바꿔준 거예요 그리고 숏 자켓을 걸치시더라도 뭔가 다리가 좀 추워보이는 걸 막아주기 때문에 저는 겨울철에 코듀로이 팬츠 하나쯤은 어? 시각적으로 따뜻해 보인다고요 내, 내가 다리 시렵다고 했잖아 Guys. 조금 더 디테일적으로 재미있는 요소가 있었던 엘시아의 코듀로이 팬츠인데요. 통이 밑단으로 좀 좁아지는 테이퍼드 실루엣인데 앞쪽으로 맞주름 플립츠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요, 요 디테일이 조금 매력적이더라고요. 코듀로이 골도 앞서 보신 제품보다는 살짝 더 두툼해져서 코듀로이 맛이 좀더 살아납니다. 원단감은 각지는 느낌이었고 야들야들 부들부들한 원단감. 이 제품 또한 하프 밴딩 처리가 되어 있어서 사이즈감을 좀 왔다 갔다 하실 수 있는데 제 기준 매니저에게 앵라 사이즈로 좀더 헐렁하게 입혀서도 예쁠 것 같습니다. 컬러감은 앞서 보신 제품과는 다르게 딱 따뜻한 톤의 브라운이에요 그래서 이런 컬러를 선호하실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총두 가지 컬러웨이로 나오는데 전이 따뜻한 브라운 톤이 정말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이 코듀로이 추천 코디는 여러분께 추천드렸었던 카라 니트 같은 것과 매칭을 해주시되 뭐 안에 좀 뽀짝하고 싶다 하시면 스트라이프 티셔츠 레이어링 정도를 해주시고 오버사이즈 피코트 같은 거 입어주시면 시티보이 맛? 또는 피시텔야생료와도 매칭해줄 때 예쁜 게 바로 코디로이 팬츠인데요 좀 따뜻한 약간 캠프 갈것 같은 느낌 나지 않나요? 좀더 와이드한 실루엣도 괜찮다 하신다면 파나컬트 제품 추천드리는데요 이 제품은 총장 길이감도 좀 짧고 와이드해서 그어 멍한 실루엣이 좀더 음, 살아납니다 코듀로의골 또한 널찍하게 들어가서 코듀로의 맛이 제대로 살아있어요. 원단감은 포들포들 야들야들하고 각이 서지 않는 느낌에 툭 떨어지는 맛이에요. 앞쪽으로 원턱이 잡혀있고 허리 전체 밴딩으로 들어갔는데 사이즈 업을 하시고 뭐요거는 기장에 맞추시면 좀더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선택한 컬러는 카키 컬러감인데 좀 애쉬 카키 컬러감이 묘하게 돌아서 어 저는 요거를 시티보이 맛에 많이 활용할 것 같아서 요 컬러를 선택했는데 총세가지 컬러가 나오기 때문에 취향에 맞춰서 고르시면 될것 같습니다. 총장도좀짧아졌고 어벙해진 실루엣 요런 거에다가 좀 어벙한 맨투맨 뭐 어벙한 셔츠 레이어링을 해주면 거의다캡 쓰고 뭐 어벙한 피코트시티보이 어? 아닌가요? 혹은 또 제가 좋아하는 코디는 후드에 플리스 이렇게 자켓 같은 거 걸쳐줘서 네, 매칭을 해주시면 진짜 위아래 따뜻해 보이는 어? 가서 팍 앵기고 싶은 그런 맛 이놈? You 스토커스 know? 마지막은 비슬로우의 코듀로이 팬츠 오늘 준비한 제품분들 중 코듀로이 굴이 가장 얇았습니다. 그래서 입문원식이 좋을 팬츠인 것 같고 묘하게 살짝 광택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뭔가 벨벳티함이 느껴졌어요. 원단감 자체도 굉장히 유연하고 부드러웠고요. 앞쪽으로 턱이 하나 잡혀있고 오늘 준비한 제품 군들중 허리가 유일하게 밴딩 처리가 안된 제품이에요. 실루엣은 커버드 스타일로 루즈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편하게 입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컬러는 네이비 컬러로 가져왔는데 묘하게 살짝의 터쿠아즈? 청록기가 도는 묘한 컬러감의 팬츠예요. 너무 예쁘더라고요. 총 5가지 컬러웨이로 나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네 추천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디를 고리 깊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 평상시 에 입으실 뭐 가디건 스타일링에 모베코트 뭐 여기다가 그냥 바지만 쏙 바꿔주시면 따뜻해 보이는 룩 완성. 혹은 바지도 겨울 느낌 물씬 나니까 뭐 타탄 셔츠 같은 거딱 걸쳐주시고 가디건에 더플 코트 해서 뭔가 겨울 느낌 물씬 나는 코디를 추천드릴게요. 제가 좋아. 자 이렇게 해서 코듀로이 팬츠 및 추천 코디를 보고 오셨는데요 아무래도 코듀로이 팬츠는 계절감도 타고 입문하시기에 선뜻 비싼 제품을 사시기는 힘드실 것 같아서 최대한 어, 저가 제품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겨울에 계절감이 좀 느껴지는 팬츠만 입어주셔도 시각적으로 따뜻해 보이고 옷 입는 재미가 쏠쏠하지 않습니까? 더 이상 코듀로이가 그게 옛날에 총스러운 코듀로이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은근 나이 들어 봐라? 어? 나이가 점점 먹어지면 클래식한 맛의 코디를 찾게 된다? 아무튼 오늘 추천드린 모든 제품 한 분씩 선물로 보내드릴까 하는데요 자세한 사항은 저희 스토커즈 네이버 카페를 확인해주시길 바랄게요 자 그럼 저는 또 겨울 시즌에 맞는 제품분들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